너네 집 좋아보인다. 엄마가 이집좀 쓸게. 엄마가 이집좀 쓸게. 아, 아, 아, 너집 되게 좋아보인다. 너가 이집가져내가이집가져내가이집가져게가이집가이집가져도 돼? 아 얘봐아 볼래? 어머, 이집 가질게. 아! 와! 나... 아, 아! 괴물이다! 아! 내가 이집 가질 거야! 야, 진짜 되게, 되게 아늑하고 좋다. 백설아. 고마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냐면 여기 안에 모든 거 숨겨놨거든. 시장낙간부터다 숨겨놨거든. 여기 볼래? <웃음>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도 여기도 있고. 고마워. 이거 나 주는 거야? 알았어. 이거 엄마 가줄게. 엄마가 이거, <웃음> 엄마가 이거 가줄게. 아 <웃음> <웃음> 잖아 이거 내가 받을 거야. 야 이거 내 집이야 나가 내 집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뽤모음> <뽀려라> 백설 내 장난감도 가져갈게. 백설 백설 포기했다. 아아아아 <웃음> 야야 포기한 거 아니야? 집돌려줄게집돌려줄게집돌려줄게 여기! 아, 집. 그래 너다 해라! 너너다 해라! 너가서이집안가져안가져너가져 안 가져. 너, 가져, 너! 너 들어가 너! 들어가! 아, 왜 자꾸 공격해! 너 너! 여기 여기! 여기! 아하는 인형도 여 넣어줄게.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얘네, 며칠 가족포에요 엄마 깡패에요. 저희 집 제일 깡패.